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스포티지 QL 더 볼드 순정 풀 LED 헤드램프와 안개 등 전방 센서 장착입니다 최상위 등급인 노블렛의 선택이나 스타일업 패키지를 추가하지 않아 할로겐 사양 헤드램프로 출고된 스포티지입니다 할로겐의 부족한 야간 시야 개선과 함께 풀 LED가 주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경 그리고 안개 등과 전방 센서를 추가하고자 입고되었습니다 다기능 스위치나 센터콘트 스위치 모두 해당 기능들이 빠진 부품으로 달려있네요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가장 먼저 풀 LED 헤드라이트입니다풀 LED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광원이 LED로 되어 있으며 할로겐사양과 비교해 날렵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포티지 만큼 사양에 따른 라이트 디자인 차이가 큰 차종도 없는 것 같습니다 LED 사양 안개등입니다 사고로 되어 있으며 타 차종들과 비교해 크기도 큰 편입니다 그만큼 이름에 걸맞는 볼드한 디자인을 자랑하죠 안개등 사양 전용 커버와 멀티 펑션 스위치도 준비했습니다 단순 미등 연결 방식이 아닌 출고 사양과 100%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오토레벨링 디바이스인데요 차고에 따라 라이트 조사각을 상하로 자동으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해당 부품이 달려있지 않으면 검사 통과는 불가합니다 정션박스입니다표지박스로도 불리는 부품으로 현재 할로겐 사양 정션박스는 LED 등화장치 구동에 필요한 로직을 지원하지 않아 반드시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전방 센서 버튼이 포함된 스위치와 장착될 차량의 컬러에 맞는 센서류 그리고 센서 홀더의 모습입니다 각 차량에 맞는 컬러나 형식을 확인하기 위해 꼭 차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신기로 추가되는 배선들은 모두 스포티지에 맞게 미리 재단 후 1차 마감해 두었습니다 최종 마감은 차량에서 진행하고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분리 및 보호캡을 씌워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줬고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헤드라이트도 탈거하고요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가장 중요한 광원의 변화로 인해 현격히 밝고 시원한 광량을 보여주며 데이라이트와 방향 지식 등이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헤드라이트 커넥터의 경우 할로겐에서 LED를 변경시 사양에 맞게 커넥터 변환 작업을 해야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골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감싸 꼼꼼하게 마감해주고요 미리 만들어둔 안개등과 전목 센서 배선을 달아줍니다 모두 순정 리페어 커넥터를 사용하였으며 골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마감하였습니다 전용 홀타이와 케이블 타일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하였고요 깔끔하죠? 신품 헤드램프를 장착합니다 이제 범퍼쪽 작업입니다 가장 먼저 센서 크기에 맞게 홀 가공을 한후 센서 홀더를 열 융합을 통해 범퍼에 부착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후 센서 교체가 필요할 경우 간편하게 센서만 탈부착이 가능하며 단순히 글루건으로 고정하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게 센서를 잡아주죠 안개등 전용 커버 교체 및 안개등을 장착합니다 미접등 상태에서도 훨씬 멋진 외관을 자랑하네요 전망 센서 와이어링을 달아주고요 차체 쪽에 만들어둔 신규 커넥터와 연결됩니다 이제 차량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을 리프팅한 후 우측 후륜을 탈거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레벨링 디바이스 장착 위치입니다 알콜을 이용해 탈지후 레벨링 센서를 장착합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은 골게트 튜브 및전기테이프로 감싸 배이나 브레이크 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전용 홀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확실하게 고정해주고요 신규 배선은 순정란을 따라 앞좌석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깔끔하게 고정시켜주고요 내열 그리스를 허브 주변에 도포한 후탈거했던 휠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이제 실내작업만 남았습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 후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풀어줍니다.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해 조형각을 기억해 주고요. 핸들을 탈거합니다. 클락 스프링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고요. 멀티 펑션 스위치를 안개 등상으로 사 교체합니다. 신규배선은 순정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면 테이프로 꼼꼼하게 감싸 잡소리를 방지하였습니다. 나사 풀린 방제 애를 허브볼트에 도포한 후 손으로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탈거했던 에어백 모듈을 장착합니다. 기존 정천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고품, 우측은 신품입니다 외관상 차이점은 하나도 없는데요 하지만 부품 번호도 제어 방식도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교체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작동은커녕 각종 경고등이 계기판에 표출됩니다 센터컨솔 스위치를 전방센서 사양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실내 배선 작업을 마친 후 범퍼 가장창 및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헤드램프와 안개등 모두 떨림 증상 없이 완벽하게 잘 작동합니다 계기판에 안개등 표시도 잘 들어오네요 오토로 설정해두면 헤드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별도 조작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센서에 수강되는 외부 빛의 세기에 따라 라이트와 같이 자동으로 온오프됩니다 테스트를 위해 가 장착된 범퍼를 완전 조립 후 공차 상태에서 코딩을 시작합니다 고장 코드도 확인합니다 깨끗하게 잘 작업되었네요 라이트 보호필름을 제거한 후 조사각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조사각이 틀어져 있네요 신품이라 할지라도 기존 차량 컨디션의 영향으로 인해 조사각 수치는 모두 제각각입니다 해당 차량에 맞게 정확한 조사각 조절을 진행해야 타인에게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으며 LED 전조등의 기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작업에 사용되는 라이트 테스터 기는 할로겐, HID, LED 광원 모드를 지원하며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도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사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로 확인한 수치입니다. 먼저 운전석이고요. 조조석입니다. 참고로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할로겐은 4만에서 6만 칸델라 정도 측정되는데요. LED는 그보다 훨씬 상위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상황에 따른 라이트 구동 모습을 확인해 볼까요?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전방 센서도 깔끔하게 잘 작업되었습니다. 좌, 중앙, 우, 총 4개의 센서가 존재하며 최소 30cm에서 최대 1m의 감지거리가 존재합니다. 감지되는 거리에 따라 계기판 및 스피커를 통해 알림을 표출하고요 점막 센서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센터 콘솔에 위치한 스위치를 이용해 뺄수 있습니다. 이상 스포티지 QL 더 볼드 풀 LED와 점막 센서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